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전세 보정금 때문에 최근에 분쟁이 생겨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 내일이 이사일인데 오늘 저녁에 보정금을 못 내주겠다고 통지를 받는 그런 임차인도 계시고 어, 그리고 2년 동안은 임차인이 편하게 거주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금계획을 그렇게 맞추어서 이미 다른 데 투자를 해놨던지 아니면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갔는데 어 느닷없이 3개월 뒤에 어 이사 나갈 거라고 묵시적 그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 그 요구권을 써서 들어간 그런 임차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달라 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지금의 부동산 전세 시장은 거래가 많이 금리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고 같은 시세로 내어놔도 어, 이미 몇 천씩 시세가 조정이 되어서 돈을 더 보태서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커다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 그럴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게좀 현명한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대비를 또할수 있는 그런 법조문이라든지 이걸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 먼저 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임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면적 강행규정이에요.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적용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게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를 할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 혹시적 갱신은 앞에 조건이 2년간 예를 들어 뭐1 천만 원이 있었다. 이게 러면 그대로 갱신이 돼서 똑같이 2년간 1 천만 원요런 조건이거든요. 같은 조건. 근데한석달뒤에는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저 그냥 이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통지를 하면 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상태가. 그러면 소장님 묵시적 갱신 상태를 하지 않고 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죠. 그게 여기 6조의 3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1항에 보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조의 3 1항의 1호부터 여기 9호까지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차인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그인연에 걸친 계약갱신을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계약갱신 그 요구권이거든요.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8호에는 8어 실제 내가 실거주하겠다. 임대인이 직계 좀비속 포함입니다. 우리 아들이 살겠다. 어머님이 들어가 거주하시려고 한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그 거주가 안,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사항에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사항에 제1항에 따른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되어있죠. 6조의 2가 뭐냐 했더니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이걸 준용한대요. 이거 준용하면 뭐라고 되어있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쉽게 말해서 돈 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혹시 이제 갱신을 해도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달 뒤에. 원래 5억에 있었는데 지금 세를 다시 넣으라면 3억밖에 안 된다. 근데 5억짜리 세입자가 나가겠다. 돈 내줘야 되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달랑 5% 안에서 그냥 사게 잘 거주하세요. 오래 살아주세요. 이러고 계약 갱신 그 청구권을 쓰도록 해드렸는데 뭐한 2년 지나고 2년 살고 한 서너 달 지났는데 어 주변 시세 보니까 원래 내가 계약갱신청구권 썼던 그것보다 시세가 5천씩 더 내려가 있네요. 어 그래서 어, 그냥 막 나가서 그냥 앞집으로 옮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어, 우리 이사 갈 겁니다. 통지 받으면 이거 역시도 혹시적 갱신에 제6조의 2를 준용해서 3개월 안에 계약갱신청구권 쓴 것도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법이에요. 법이. 임대인에게는 너무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 이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또요 기사는 보니까 아까 금방 앞에 살펴드렸던 그 법조문은 임대인이 늘스페아로 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처음 계약한 그 2년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속 2년 이상 그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3달 뒤에 나간다 하면 어, 보증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차익만큼을 메워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 그와 반대로 어, 지금은 금리 인상 여파로 역전세 난이 심화되어 있다 하죠. 실제로. 어, 그래서 아까 어, 왜 전세는 80%가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그동안 금리가 쌀때 통전세로 그냥 들어와 거주를 하셨던 분이 많으세요. 그랬던 분들이 이자가 싸니까 월세보다 어 이제는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높은 걸 들어가려니 이자가 월세보다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월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게 아니면 집을 조금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한등급 밑으로 아니면 평수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줄이다 보니까 어, 원하는 그 어, 원래의 그 전세금에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보증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이 여유자금을 갖고 계시면 문제없는데 내어드릴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같이 이사를 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임대인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내일 보증금 도저히 못 내준다고. 원래 세입자를 구해서 줄랬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고 내가 보태서 더 내줄 돈도 없고 나중에라도 세입자 나가면 돈 내줄게요. 내가 지금은 먹고 죽을래도 내일까지는 보증금 내줄 돈이 없습니다. 이런 통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 나가는 이 세입자는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줄줄이 엮여 있죠. 이사 들어갈 집에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로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 대출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실제 들어와서 거주하는지 현장 조사를 나오기도 해요. 은행에서. 뭐 이사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내 있는 이 집에서는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어요. 보정 날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내준대요. 이거는 무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게 아니라 딱 2년 살고 만기가 끝날 때 이제 나 나갈 테니까 만기일에 돈을 돌려주세요 해놓은 이런 경우겠죠. 만기 끝나니까 당연히 주겠지 이렇게 여기고 이제 다른 이사 갈 집을 다 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뉴스는 네이버 올라와 있는 거는 어, 그런 케이스인데 임대인이 세가안 나가니까 돈을 못 내주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발만 동동 이제 불러야 되는데 그걸 미리 또 고지를 한다 하면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어 사실은 그 전출을 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휘하겠죠. 근데 이게 어 오늘 내일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돈을 못 돌려준다. 뭐 이러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전출을 못하는 상태고 임차권 등기도 하려니 그 날짜에 내가 이사 나갈 날짜에 마무리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여기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전 세대가 들어가서 거주를 했었잖아요. 그랬던 것 같으면, 어, 그 중에 새로 이사갈 집에 전세 대출을 받을 그뭐 세대주나 아니면 뭐그 배우자나 어, 그 사람은 전출을 하셔야 되고, 그 전입 요건에 붙어 있으니까, 대출 받는 거에 전입 요건에 들어 있으니까, 어, 그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는 그냥 임대차 등기를 못한 아직 받아가야 될 보증금이 남아있는 이 집에 주민등록을 놔두고 가는 거죠 세대 일부만 전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몽땅 다 전출했다? 근데 임대차 등기도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대항력이 없어지죠 보증금은 주인이 아직 돌려주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오히려 뭐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뭐 너무 많이 내려와서 나중에는 은행에 어떤 채권도 다 보전이 못될 그런 정도로 조정이 되는 집들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다뤄봤고요 만약에 임대인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가 들어와 계시다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언제든지 나간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석달 뒤에는 돈 내준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요,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었잖아요. 와, 어,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웃음> 저희는 사무실에 어, 이렇게 뭐 실장님하고 같이 뭐 내기를 했었는데, 어, 저는 졌습니다. 빵대로 진다 했더니, 이대로 이긴다고 딱 맞춘 분이 계셔가지고 <웃음>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왜 진다고 했을까요? <웃음> 어, 어쨌거나 다음에 브라질 대전에서도 이기는 그런 성전보호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주말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